제주를 한 입에 먹을 것 같습니다. 어떤비 나도 식당이가도 없어. 이번차은 건강하게 사는 게 이런 거다라는 거를 오늘 하루 피로를 싹풉사 응. <웃음> 내려갈 때는 저 식이고 올라올 때는 이 식이라고 하거든요. 서로 힘도 주고 의지되고 주기에. 봐요. 밤에 밤에 나, 나지나지나 산사랑이로 군.